안녕입니다. 오늘은 제가 야작을 하러 가는 날인데요 야작은 학교에서 밤새 작업을 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작업하는 거를 의미하는데요 사실 친구도 없어서 야작하면 외롭기도 하고 해서 안하고 싶었는데 졸전도 한 달도 안 남았고 이번 학기 들어서 첫 야작을 하기 위해 짐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바리바리 싸들고 갈 건데요. 그러면 큰 것부터 제 가방에 넣으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 가방은 제가 대학생 추천템 영상에서도 올렸던 것 같고 전에 야자카러 갔던 브이로그에서도 이걸 <웃음> 메고 갔던 것 같은데요. 마리몬드 백팩이고요. 이게 좀 통이 크고 이것저것 수납이 많이 가능해가지고 제가 야자 가방으로 제일 좋아하는 템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차고차고 넣을 거예요. 먼저 노트북 저의 야작을 함께 해줄 노트북이 필요하고요 보통 저희 작업은 드라마를 틀어놓고 그냥 단순 작업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 좀큰 화면으로 보고 싶어서 여기 틀어놓으려고 가져갈 겁니다 마리몬드 여기 안에 이렇게 노트북 싹 들어가는 곳이 있어서 여기다 넣어놓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재료로 쓰고 있는 포켓 파일인데요 오늘도 알파에 가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넣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이어리인데 어 내일 제가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이 3시간 연강이기도 하고 펜홈페라서 <웃음> 그렇게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없는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딴짓을 할때 다이어리를 적으려고 챙겨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파우치에다가 제가 챙겨갈 화장품들을 넣을 건데요 먼저 야자에 제일 중요한 거 클렌징 근데 학교에서 클렌징 하려면 조금 물이 차갑게 나올 때도 있고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클렌징 하기 위해서 헤라 인스턴트 클렌징 티슈 이거 챙겨갈 거고요. 그래서 이걸 뜯으면 안에 티슈가 나오는데 그 티슈 안에 이미 클렌징 제품이 묻어있어서 간편하게 지울 수 있어서 이거를 챙겨갈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조금 짙은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조그만한 걸로 바닐라코 클리니 제로 밤을 가져갈 겁니다. 굉장히 미니미 사이즈죠? 큰 사이즈를 들고 가면 다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를한 쓰다 보면 은 그래도 한 8번까지는 쓸수 있는 거거든요. 포인트 메이크업 지우는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큰거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이렇게 미니 사이즈가 야작할 때 정말 좋은 아이템이 됩니다. 그리고 보습을 위한 클루시브 크림 얘도 챙겨갈 건데요. 요거는 제형이 되게 처음에는 꾸덕한 크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펴 바르면은 처음엔 조금 무겁나 싶다가도 흡수가 되게 빨라요. 막 끈끈하게 남는 그런 크림이 아니라서 마무리감이 산뜻해가지고 좋은 것 같고 마무리감이 산뜻한 편인데도 보습력은 좋아가지고 얘를 저의 야자 크림으로 챙겨갈 겁니다. 그리고 클렌징 마무리 단계에 제가 쓰고 아침에 세안 단계에서도 쓰는 클렌징 패드가 아닌 패드. 이것도 큰통다안 가지고 가고 여기 휴대용 케이스에 아주 알차게 집게까지 넣어가지고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도 아주 충분히 가져가는 편일 거예요. 뭐 모자라면은 집에서 다시 챙겨오도록 하죠 뭐. 거기가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 건조하다고 히터 꺼달라 그러거나 그러기가 좀 그래요. 마스크팩 붙이고 있기에는 조금 유난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웰라쥬 원데이 키트를 챙겨 갈 겁니다. 이게 종류가 시카랑 골드랑 히알루론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다 챙겨 갔다가 원하는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려고 해요. 제가 야작을 하더라도 피부 관리는 엄청 하는 편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 간편하잖아요? 아침에 사용을 해줄 구달 마일드 프로텍트 순한 선크림 이것도 미니 사이즈라서 챙겨 갑니다. 이렇게가 제가 놔두고 쓸 제품들이고요 일단 집어넣고 아 어, 벌써 무거워졌어 그리고 텀블러 제가 물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수시로 수분 보충을 해주려면 챙겨가야겠죠? 아 얘네를 빼먹었다 이건 닥터자르트 크림 미스트인데요 이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분사를 해주면 되게 세라마이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보습력도 꽉 채워주는 느낌이고 그런 건조한 실기실에서 수시로 뿌려주면서 수분 충전을 해주려고 챙겨갈 겁니다. 사실 집에서는 가습기를 틀어놓기도 하고 이게 막 미스트가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느낀 적은 별로 없는데 실기실에서는 진짜 확실히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뿌려주기 위해서 얘도 챙겨갈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립밤인데 바비브라운 제가 립밤 정말 많이 써봤는데 그 중에 베스트 3 안에 드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엑스트라 립 틴트 베어 팝시클이란 컬러인데요 이게 살짝 이런 색감이 아주 미묘하게 있어요 야작하고 다음날이면 정말 초췌하고 막 다크서클 이따만큼 내려와 있고 그런데 거울을 보면 너무 제 자신이 안쓰럽고 초췌하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살짝이라도 생기를 만들어주면 은좀 스스로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 좋아하는 바비브라운 립밤을 챙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챙겨갈 파우치. 먼저 이비글로 얘는 제가 계속 요즘 학교 다닐 때 들고 다니는 휴대용 쿠션인데요. 이건 저번에도 장점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섀도우는 요거 롬앤 베러 데나이즈 말린 라그라스를 가져갈 겁니다. 얘가 딱 음영 컬러로 사용하기 좋고 데일리로 쓰기 정말 좋은 컬러 조합이고 조그맣기 때문에 요거 하나 가져가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눈썹은 제가 지금 탈색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려줘야 하기 때문에 클리오 킬보로우 내추럴 브라운 요거 굉장히 슬림한 펜슬 타입이거든요 이게 좀 조그맣고 가볍기도 해가지고 얘도 챙겨가고 아이라인은 안 그려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릴리바이레드 슬림 젤 아이라이너 월넛 브라운 컬러를 챙겨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립은 학교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입술이 분명히 틀 거거든요. 제가 입술 각질도 많은 사람이라서 좀 촉촉한 립을 챙겨야 될것 같아요. 뭐 립발만 아까 챙겼고 그리고 프레시 슈가 아이콘 컬러 이거 챙기겠습니다. 이거 상큼한데 약간 얘도 틴티드 립밤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컬러감이 살짝 있는 촉촉한 립이라서 입술이 좀 부담스러울 때 자주 쓰는 립이에요. 요즘같이 좀 추워지는 그런 계절에 쓰기 딱 좋은 립인 것 같아서 얘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만 챙기긴 아쉬우니까 이거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잉크 칠리 페퍼 코랄 다크한 편인데 톤 다운돼 있고 살짝 분위기 있는 컬러라서 오늘 졸전 1차 심사거든요 살짝 분위기가 다운된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얘 괜찮죠? 얘는 뷰티템이니까 가방 앞주머니 아 가방 앞주머니를 열었으니까 요거 저의 문어 주머니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제가 다음에 저의 파우치를 터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때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어 머리가 이렇게 각이 질수 있단 말인가 또 중요한 거 치약 칫솔 챙겨야 되고요 사실 칫솔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치약은 같이 쓰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제가 둘다 챙겨야 합니다. 아 그리고 수면양말도 챙길 거예요. 뭔가 발이 시렵고 춥고 외롭고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필기구를 이렇게만 가지고 다닙니다. 그냥 삼색펜 하나 그리고 연필 지우개 이거를 그냥 들고 다녀요. 이 상태로 아 얘를 또 까먹었잖아? 이거는 이지피지 스팟 패치인데 요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옆에다 띄어놓을 텐데 크기 사이즈가 둘, 셋, 셋 사이즈가 있어서 되게 선택하기도 좋고 이게 12,000원인데 안에 다섯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사실 여기도 지금 제가 가린 상태인데 모기가 물리고 벌레가 엄청 물리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묻혀놓으면 은 간지러워도 긁지 못하니까 덧나지 않고 좀 보호된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얘도 아까 그 파우치에 같이 챙겨줄게요. 그리고 저의 영양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낮까지 먹을 양을 챙겨갑니다. 전 어머니가 챙겨 먹으라고 하는 대로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건데 사실 영양제를 먹는다고 그렇게 확 효과를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먹으면 버틴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양제 같은 거 먹고서 확 몸이 좋아졌다 효과를 봤다 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또 추천 부탁드립니다 얘는 앞주머니 파우치에 넣을게요 그리고 버릴 수 없는 보조배터리,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저는 사실 블루투스 이어폰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저희가 실을 쓰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 줄이랑 실이랑 계속 엉켜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귀에다가 꽂고 쓰고 있는데 저는 이 핸드폰 3개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쓸 수밖에 없는 세개로 바뀐다는 게참 통탄스럽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충전기 이거는 보조배터리랑 무선 이어폰 충전기입니다 이렇게도 챙기고 야작필수템 검은 모자 얘는 가방에다가 달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메고 갈 가방은 끝! 하지만 가방이 더 있다는 사실 후 일단 여기 제 작품이 들어있는 가방 하나를 또 들고 가야 하고요. 이 에코백에도 저의 요런 실, 요런 색색깔들의 실, 재료들, 가위, 칼, 그리고 간식들을 넣을 겁니다. 간식은 일단 필수템, 이 커피를 챙길 거고요. 커피는 3개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아이스커피를 위해서 커피 봉지, 그리고 단오샵에서 시켰던 쑥선식 요거 단오 리뷰도 하려고 틈틈이 찍었었는데 너무 오랜 기간 찍어가지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슬쩍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별로예요 맛은 있는데 좀 귀찮습니다 그리고 단호샵에서또 시켰던 한끼 단호박 남은 거 얘도 챙겨갈 거예요. 얘네 다 그냥 뜯어먹거나 전자레인지 있거나 우유 사서 넣어먹거나 하면 되는 간편식이라서 배가 고프긴 한데 밥 먹을 시간은 조금 아깝고 친구도 없고 할때 먹기 좋은 제품? 그리고 인테이크에 모닝 귀리랑 흑당 미숫가루도 챙길 겁니다. 이 모닝 귀리는 출출할 때 먹는 대용, 그리고 흑당 미숫가루는 아 오늘 당 없이 못 살겠다, 당 땡긴다 할때 먹으려고 챙겨갈 거예요. 그리고 뭐 담요 같은 건 이미 제가 갖다 놓은 상태이고 여기에서 이제 핸드폰이랑 카메라만 챙기면 돼요. 이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캐논 M50인데요. 저희가 작품 중간중간에 중간 과정들을 사진을 찍어서 그걸 나중에 포폴에 넣기도 해가지고 이게 가벼우면서 고퀄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얘를 챙겨갈 겁니다. 이렇게 하고 거도 챙기고 나의 간식 재료 가방 챙기고 작품 가방 챙기면 이렇게 저의 가방은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의 그림자 룩과 보부상 룩이 바리바리 보부상 가방들을 챙기고서 떠나면 됩니다. 오늘 야작하는 겸 이렇게 같이 가방을 챙겨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도 꾹꾹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야작 잘하고 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